Eat, Play, Love 오늘은 고관절의 안정성과 움직임에 대한 인지 그리고 강화시켜주는 동작들 할 거예요. 더블 햄스트링이나 스몰 프로그 먼저 한 후에 이 동작들 진행해주세요. 스트랩을 걸 때는 다리 각도를 90도로 유지해주세요. 레그 서클은 양쪽 다리를 최대한 멀리 보내주면서 원을 그려줄 거예요. 반대쪽도 진행해주세요. 다리를 모을 때 골반이 포스테리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스프링이 강할수록 힘든 동작이기 때문에 저는 레벨에 따라 레드 또는 블루 스프링 걸어요. 레그 오프닝 가르칠 때는 중립 척추를 유지해서 세레지가 움직이 말라는 스윙을꼭 주세요. 그래야 힙 에이디덕터를 잘 사용해서 동작을 행할 수가 있어요. 스몰 서클 동작은 약간 번외로 제가 즐겨 하기도 하고 자주 가르치는 동작인데요. 레그 오픈을 한 상태에서 스트랩을 저항을 느끼면서 동전만한 크기로 원을 그려주세요. 양방향 10번씩 3세트 할게요. 빅프로그는 캐리지가 많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다리를 밀어낼 때 허벅지 안쪽의 힘으로 무릎이랑 허벅지 안쪽을 최대한 붙여주세요. 다리를 열때는 다리가 골반 위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엉덩이 바깥쪽 힘으로 컨트롤 해줘요. 쇼스파이 하기 이전에 헤드레스트 내려서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쇼스파이는 두가지 버전으로 알려드릴건데 하나는 프로그 또 하나는 더블 햄스트링이에요. 발끝을 천장에 달아놓은 느낌으로 홀딩해서 코어 힘으로 척추를 마사지하듯이 분절해서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리를 끌어올릴 때는 오블리크 사용해서 엉덩이까지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앞쪽으로 다리를 뻗을 때는 뒷프로그처럼 허벅지 안쪽 조여주세요. 쇼스파인 햄스트링은 프로그와 다르게 다리를 길게 뻗어 주실 거예요 햄스트링 근육을 사용해서 앞쪽으로 내려주시면 되세요. 동작은 6회에서 7회 정도 반복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도 여블리하게 필라하세요.